자 점점 시간이 좀 길어진지라 촬영한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되짚어 보면 저희가 3층을 뚫었죠 여기가 4층, 여기가 3층이에요 이쪽은 연구동이고 그리고 이쪽 라인은 지금 전기하고그레디오리피터 있죠 레디오리피터를 이쪽에다 내려놨는데 점점 더 가져올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희가 캠페인을 못 들었기 때문에 2층은 저희가 뚫을 수가 없어요 좀 아쉽게도 뚫을 수가 없고 이거는 좀 저희가 캠페인을 좀 빠르게 진행 해서 손을 보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층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리즈를 좀 길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좀 요약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뭐 언젠간 잡아야겠죠? 일단 기억해둡시다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캐비닛을 좀만 더 늘릴게요 지금 아이가 한계치가 거의 다 도달이 된것 같아요 레어에 110명 정도 있고 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118명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자 룸을 만들 거예요 일단 룸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시칠하고 자, 캐비넷한이 정도 만들 겁니다 지금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6, 7에 42 42개 자리가 더 생겨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다른대를좀 발전시켜 보죠 자 이쪽 라인을 보시면 여기 는 발전기 이거 제거시켜야 되죠 그리고 신규 발전기를 아래로 내리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없애고 이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에 발전기를 더 세우는 겁니다 얘가 티어 2죠 티어 1은 아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자 가장 높은 레벨을 티어 3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티어 2죠 티어 2인데 티어 1 발전기를 없애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어 놓고 여기는 벽을 좀 뚫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도 그 수신 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리피터를 좀 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어놓을게요. 좀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대신 지금 밖에서 벌린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자 여기는 열을 한번 시킬 때가 왔으니까 열을 시켜주고요. 그쵸? 벨벳 3마리 이용해서 열을 시키고. 소리. 잠깐만요. 사이드 스토리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죠? 사이드 스토리. 아 일단 이거 먼저 마무리 짚읍시다자 이쪽에 놀고 있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를 어, 진행해서 27만 골드를 얻어내도록 할게요. 이건 돈이 금방 모이겠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 근데 사이드 스토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 잠깐만요. 스탑.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X라는 놈인데... 에이전트를 초대하는 미션인 것 같아 보여요. 저희 본진으로 초대한다고요? 그럼 누구랑 싸워? 음... 얘랑 지니우스랑 싸우게 만들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도해봅시다. 일단 시도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인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다듬은 다음에 시간을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이런 거 있죠? 그 이런 거좀 다듬을게요. 자 우선은 기능을 올리는 그런 건물들을 몇개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다 긁어줘야 돼요 일단 긁어놓읍시다 나중에 지형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일단 긁어놓고 그 다음에 몽기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긁어놓고 Not 봅시다 괜찮아 돈 금방 얻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간이 생길 때 돈이 찰 수도 있어요 그 감안해서 이쪽도 다 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버릴게요 돈은 금방 모여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돌려놓고 저희는 수비 준비만 하면 돼요 여기 있죠 어차피 얘네들 올 거기 때문에 어, 대기를 하고 이쪽도 건설 준비를 합시다 그 스킬하고 기술 수치를 낮추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얘네하고 얘네 얘네죠 그래서 이것도 좀 지읍시다 일단 여기다 크게 하나 짓고 짓고 여기 있는 거 없애도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 자, 돈이 모자르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죠 자, 이것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요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고 자 보조건물 하나씩 다게요 자, 끝자락에 술집 만들고 여기도 칵테일바 만들고 자, 칵테일바 만들고 이쪽에도 만들어 놓을까요? 음 그럴게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고 자, 바카라 바카라 옆에다 한번 만들어 놓을까요? 음 여기다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어.. 혹시 모르니까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술바를 좀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옆에도 술바를 이렇게 설치합시다 그러면 오다가 정신 팔리겠죠? 호잇 기다릴게요. 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얘들 잡아야겠죠? 자, 얘네 지능을 좀 많이 뽑아 놔야 돼요. 우리 퀘스트 할게 많아요. 이 아이죠? 그리고 알람을 울리겠습니다 빨리 잡아야 아이고, 우리 아이 죽겠다. 일단 지능이 딸린 애들은 거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다 잡은 것 같아요 음, 다 잡은 것 같아 자 항복해라 그래 빨리 가자 이제 조금 있다가 고문 지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지정을 해야겠죠 벨벳은 만약에 데뷔해서 서른명 정도 아니 스물다섯 명 정도 준비하고 수리한 사람들도 좀 늘립시다 사이언티스트도 좀더 늘리고 머슬 가이도 좀더 늘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좀 늘려볼게요. 참고로 어제 나왔던 아니 저번 편에 나왔던 이 인센 디어라 녀석은 제가 퀘스트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자 유혹하는 거 잊지 마시고 거의 다 연구가 끝났어요. 이건 데이터뱅크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진행을 하고 자 이런 거남아돈거그 티어 2레벨은 다 진행을 합시다. 트랩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실거예요 이거 지금 아직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지형이 확보 될 때까지만 좀만 버텨볼게요 자 잡힌 애들 빠르게 고문시켜서 한번에 처리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죠 다시 클릭해서 단른 쪽으로 보냅시다 나머지 하나 여기 있죠 낼게요 오잇.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 컴퓨터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음, 보니까 지능을 이제 3식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죠? 아, 이거 수리하러 와야 된대데 언제쯤 오니 다들? 일단 뭐 기다립시다. 이에 테크니션을 좀 많이 만들었으니까 금방 치료가 될 거예요. 뭐라고? 잠깐만. 무슨 얘기가 들렸는데? 아,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느새 이쪽도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음, 뭘 옮길지 좀 고민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훈련을 시키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아래쪽에는 사이언티스트를 계속 배출하고 있긴 한데 조금씩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만 더 지읍시다 자얘 하나 더짓고 가드봇도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얘는 음, 너무 큰데 그걸 이쪽에다 옮길까요 얘도 좀 필요하긴 한데 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래쪽에다가 옮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래쪽에 트레딩 이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쪽은 과학자 키우는 걸좀더 음,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고 땅을 좀만 더 팔게요 자 지하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해 봅시다 과학자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두 개만 더 짓고 자, 이런 식으로 떼기를 할게요 다섯 개? 다섯 개 괜찮지? 막혔구나 한번더 뚫어 줍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됐죠? 됐고 예, 반대쪽에 있는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배브용 트레이딩 룸을 만들면 어떨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계속 구역이 확장이 되면 위치를 바꿀 거예요 생각보다 얘들이 생각보다 얘들이 지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얘들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리가 크니까 나중에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또 숙단을 돌려 볼게요 자, 그리고 수신 강도가 있잖아요 그쵸 수신 강도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제 메인 퀘스트도 진행을 합시다. 사이드 퀘스트 진행도 해도 되고요. 이게 사이드 퀘스트죠. 그렇죠 이것도 마무리되면 진행을 하고 일단 메인 퀘스트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탐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누가 왔다고요? 에이전트 X라는 놈이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 이건 좀 확인해봅시다. 사이드 스토리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 아까 전에 진행했던 데는 지금 열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열기를 내린 다음에 돈을 캐도록 할게요 그게 맞겠죠 자 이건 모으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됐고 지금 열기가 71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멜벳을 받쳐서 자, 휴식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이상하다 열기가 안 보이죠 내리는 게안 보여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어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낼게요 자 보니까 에이전트 엑스란 애가 이렇게 먼저 침입을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얘네는 얘기도 없이 바로 이렇게 본진호 쳐들어왔네요 on, Iris, 자 일단 says, 부르고 no. 얘들 잡을 준비 합시다 너희 다 도망 못 간다 일 싸울 준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람을 옮길게요 얘는 죽여야 될것 같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자, 자 이런 애들은 다 잡읍시다 와,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그쵸? 자, 알람 올리겠습니다. 바로 잡으러 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야구 싸우고 있죠?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 도망갔죠? 우리 아이 탱킹 잘합니다. 우리 보스 탱킹 잘하죠? 자, 체력 거의 120, 150, 막그 정도 깎였는데도 사, 잘 살아남고 있어요. 안 되겠다. 도망가야 돼. 일단 도망 갑시다. 나 빨리 잡아 줘야 되는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다세나보네요 오케이. 일단 잡았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이거를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이벤트는 하긴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110명까지 바로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얘들피 채우러 갑시다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 앉아서 좀 쉬면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 잡힌 애들 먼저 처리를 할게요 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이따 한번 볼까요? 바이탈리티를 50 이상으로 올려주는 건데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건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는 그 지능 수치 올려주는 거죠 50 이상을 올려주는 거고 이것도 시작을, 시작을 합시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지능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네요 보자 아... 이것도 지어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치유 공간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제대로 해 봅시다 일단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설치하고 를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만들게요 두개 정도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죠? 음 이게 전기가 2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음. 많이 짓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어 놓고 네개 정도 지어 놓고 여기 길을 막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막아 놓읍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뚫으면 되겠죠? 잠깐만 아 어, 이건 또 뭐죠? 아 에이전트X가 설치한 거네요. 이거 파인합시다저 저런 거 찾아가지고 다 파기도 할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 휴식 공간 있죠? 치유 기기를 여기 있는 거를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안능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설치하고 다른 것도 옮기고 아픈 애들은 여기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짓고 그리고 여기도 막던가 그렇게 할게요 막아도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짓는 게 낫겠네요 그냥 이쪽 위에다 붙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붙여 놓고 나중에 위치 또 바꾸던가 할게요 으 비싸네요 자, 이것도 시간 돌립시다 자 두번째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 어깨를 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 영향도 확보를 합시다 그럼 남은 공간은 어디 있죠? 자 이거 한번 더 돌리면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거 한번 더 돌립시다 휙잇 됐고 음얘네 끊이지 않고 또 계속 오죠 자 그렇다 칩시다 자 일단 여기도 위치시키고 음그 다음에 경보 올리고 아,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나중에 감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섯 명 됐죠? 기다릴게요. 자, 새로운 도구가 나왔는데, 음, 색깔로 봤을 때, 그게 통인 것 같죠? 그러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얘가, 어, 지능 수치를 회복시켜준지 아닌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두개다 지워놓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남은 건 이거밖에 없지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아,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잠깐만 음 어떻게 좀 좋을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능하죠 좋아요 일단 이쪽에 옮겨 놓고 여기는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음.. 애매하다 자, 이쪽 라인에다 지어야 될까요? 몇 개만 더 지을게요 지금 전기가 또 모자리기 시작했는데 뭐 버틸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작업해 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발전소도몇개 지을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지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2층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이것도 좀 지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도 다행인건 아픈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바로바로 바로 받겠네요 자, 얘들이 지금 이렇게 체력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는 알수 없는데 지금 100까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쵸? 신기하네요 그쵸? 일반적인 애들은 어떨까? 100? 뭐야50 맞네요 올라가는 게 맞겠네요 여기 가서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다. 자이 아이 한번 볼게요.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올려주는 거였네요. 어 회복시켜주잖아. 아 얘가 필요 없어요. 얘가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더 지우면 돼요. 아 이거 팔아버립시다. 떨어진 아이들도 회복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 보다 에이, 그다둘다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이건 좀 확인해 보죠 자또 에이전트가 칩입을 했죠 이 아이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일단 관련 퀘스트가 보이진 않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퀘스트 뜰 때까지 한번 뭐 기다려 봅시다 이제 레어 쪽도 거의 다 연구가 된것 같네요 그쵸 다 테두리가 생긴 거 보니까 완수를 하긴 했어요. 남은 건 미니언 쪽밖에 없고 글로벌. 아, 이거 연구 안 했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열 관리인데 이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레벨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트랩만 빼고 말이죠. 트랩은 진짜 해야 될게 많아요. 자, 이제 메인 퀘스트 한번 진행을 해볼까? 남의 영역까지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시도해야겠죠? 이거 한번 시도해봅시다. 호잇! 자, 이렇게 보내놓고 이쪽은 이거 끝나면 열기를 식힌 다음에 그 사이드 퀘스트 를 진행을 할게요 그럼 될것 같고 자 여기도 나중에 위해서 땅을 좀 많이 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긁어 놓읍시다 여기도 다 파놓을게요 일단 다 파놓읍시다 이쪽도 이런식으로 다 파놓고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이렇게 파놓을게요 됐죠 여기도 좀 파놓읍시다 전기쪽이죠? 이거? 됐어요. 아이고 이 와중에 또 골드가 많이 차기 시작했죠? 자 이럴 때 대비해서 계속 만들긴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옮긴다 가정하고 미리 미리 만듭시다. 얘도 상위 단계가 있는데 뭐 지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을게요. 이게 맞나? 어 맞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음돈 많이 깎였죠? 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아래층에도 그 금고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도 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돈을 쓰면 괜찮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돈이 가득 찰때 이럴 때 그냥 애들을 고용하면 돼요 워커 있죠? 워커가 우리 맥스 160명까지 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면 돼요 오잇 이렇게 하고 148 한번 더 쓰고 오잇 됐죠 한번 더 써? 말아 기다립시다 자 이쪽은 드디어 퀘스트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메인 퀘스트 하나 진행하고요 여기는 열기 시켜야 되는 게 맞죠 한번 시킵시다 한번 시키고 나머지 하나 어디 갔어 이 아이도 좀 휴식을 시키긴 해야 돼요. 그래서 벨벳을 보내겠습니다. 이거면 되겠죠? 자, 중간 중간 쓸데없는 공간에 아무래도 휴식 공간을 좀 자주자주 자주 배치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죠. 어디갔지? 커피 타임. 어,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 설치된 자모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눕힐게요.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고요. 그쵸 자,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설치가 되나요?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룸 지정 제대로 해주고 어 이렇게 넣읍시다 그냥 피곤하면 애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좀 애들 동선이 좀안축이될것 같아요 아 사이드 스토리 스토리 그놈의 스토리 여기 떴나요? 아직 안뜬것 같고 일단 얘 돌리는 게 맞고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휴식을 시키는 게 맞고 자 휴식 시킵시다 열기 시키고 나머지 하나 어디 갔어요? 자 나머지 하나 어디 갔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 끝났네요 자 사이드 퀘스트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고 끝났죠? Task 그래요 그냥 메인 퀘스트 완료됐죠 자, 수집을 합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고작 인텔 5개하고 워크 5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웃음> 오히를 시연하다가 지금 사이드 이펙트 얻었다고 막 머리 아프다가 끈질끈거리고 있죠. Well, nothing w right o being exposed to a flood of other people's opinions seems to make users angry perhaps a little fine tuning then daunting adversary 응?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죠? your h enchman is in combat 아, 뭐시 퍼리 잡으라고? 어, 곤란한데요. 야,까진 그렇게 세네 아니었나? 제가 알기로는 세네온, 세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탐색차 찾을게요 가여 6명 보내는게 좀 크리티컬 하긴 한데 이거 하긴 해야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냅시다 그리고 의자 앉아서 시연을 해야겠네요 잠깐만 이거 아 얘들 나타났네요 드디어 자 보이드 숭배자들 빨리 잡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왔죠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자, 두명 잡았고, 세명 잡았고, 어디, 어디, 여기도 있고, 빨리 잡아, 빨리 잡아. 그래 일단은 다 잡았죠. 이제부터는, 음, 아, 여기 아직 언락이 안 됐네요. 트랩만 연구하면 될것 같아요. 트랩 연구합시다. 트랩을 연구하겠습니다. 야, 얘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우리 애들 너무 많이 죽었죠? 자, 그러면 이거 시연을 합시다. 보이드 패스 자, 보이드 사용할게요. 보세요. 여기 앉아서 많이 보기 시작하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자, 빨리 시연합시다. 게이지 좀 많이 얻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 여기다 배치할게요. 됐어요. 끝 s a that coming. I am the. I can anticipate y o u have a command. 빨리 잡읍시다. I need that intruder location. 이거 알람 울리고 빨리 가서 잡을게. t 깜짝이야. 자 그래도 우리 니이스 엄청 세죠. y 일단 취하러 갑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취침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자리가 많이 없죠? 그냥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지그재그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드룸을 만듭시다. 도움이 될것 같아. 가드룸 설치하고 그이하 있죠? 잠깐 가드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머리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선택했나요? 어, 색깔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아이 죠이 아이가 여기로 와야 돼요.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로 와야 되는 게왔고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테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업그레이드 된거 있죠? 클럽. 자, 이런 거. 자, 이쪽에다가 다 옮길게요. 정리를 합시다, 좀. 스턴봉 없죠? 스턴봉은 따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아이도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자 스턴봉도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 위치 바꿔야겠다 일단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나? 시큐리 데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연구가 끝났어요 또 새로운 게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진행하면 되겠죠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일단 대기할게요. 대기 이거 돌렸다가 터질 것 같아. 아니구나. 합시다. 하고 그리고 자 우리 지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 잠깐만. 야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원 좀 하고 그 그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 방을 만들면 될까? 여기다 방을 만들어 보자. 컨트롤 룸 중에 지능 수치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설치합시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얘 있죠? 컴퓨터 콘솔 그리고 빅 스크린도 짓긴 해야 돼요. 여기다 짓을까요? 이거 괜찮은 거 한데요. 자 이렇게 짓고, 근데 전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 아직.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아니야 이거 너무 비효적이야 자 한칸만 더갑시다이 놓고 이런식으로 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개만 먼저 설치를 할게요 자, 아래층에 이게 완성이 됐죠 여기다 사이언티스를 배치하면 지능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딱히 없네요. 일단 지켜볼게요. 또 누구야? 아하, 오셨군요, 손님. 자, 두명 밖에 안 왔니? 두명 밖에 안온것 같기도 하고, 세 명이네요. 찾겠습니다 음 전기가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좀만 버텨봅시다 야, 뒤에도 팔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돈이 갑자기 또 차기 시작하니까 그 금고를 좀더 만들어야 돼요 자 아래쪽에 여기 금고 만들 자리 있었죠 여기다가 땅을 더 팝시다 일단 이정도 파고 이 아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일꾼이 더 고용 가능해요 좀만 더 눌러볼게요 아 그리고 좀치침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쪽 끝자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얘들 일하다가 위로 올라가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낭비니까 자, 이렇게 하고 치침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 이런식으로 지어줄게요 이런식으로 지어주고또 휴식 공간도 만들어 줍시다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얘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죠 자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지어 볼게요 자 이쪽 라인을 긁은 다음에 자, 긁고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이 안에다가 휴식 공간 만들어 볼게요 가능? 아 좀만 더 파야 돼요 좀만 더 파십자 자 이렇게 하면 얘들이 좀 흡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됐어요 나중에 음식점도 이쪽 라인에다가 좀 만들어 줍시다 어쩔 수가 없어 자 맨퀘스트 하나만 더 진행합시다 지금 두개 진행했죠 이거 하면 세개 째고 여기도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뒤에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내비두고 이쪽은 여전히 비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좀 기다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 수용하는 게좀 적은가 봐요. 그좀 크기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쵸? 음. 어디가 괜찮을까요? 좀고민 해봅시다. 이쪽 라인에다가 만들까요? 다 끝자락에다 지어 놓을까? 자, 좀만 더 해봅시다. 자, 휴지 공간을 여기다 한번 지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되는지만 볼게요. 그래, 이렇게 치는게 낫겠다. 이렇게 짓고 여기는 음 벽으로 감쌀까요? 자 쓸모없는 곳은 이렇게 감싸줘야지 뭐 현재로서는 별 수가 없죠 이것도 안되고 아 됐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문을 만들던가 아니면 내비두던가 그렇게 할게요 저희 지금 인텔이 상당히 부족하죠? 큰일 났어요 애들이 와서 납치를 당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안 오고 있죠 그리고 취침 공간도 좀 여러 개 만들게요 이쪽 라인 어때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다가 일단 색깔을 칠해놓고 여러 명 지침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아, 이러면 별일 없겠지? 어이? 생각보다 과학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과학자가 대기 중인 것 같으니까 음그인재 풀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요. 맵에서는 괜찮고 가든 20명은 똑같고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메인 퀘스트하고 서브 퀘스트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텔이 모자라죠. 젠장. 기다립시다. 자 인텔이 자동으로 생성되긴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버티면서 고문합시다. 고문해야지. 음또 어느새 금고가 가득 차기 시작했죠? 이거 좀 확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돈이 계속 빨리 모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확장 시킨 다음에 자, 쭉쭉 라인을 긋고 자 금고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캐비닛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음 돈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나 아니면 끝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뭐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만 지어놓을게요 나중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됐어요 누구야? 또 왔니? 잡아야죠? 돈이 너무 필요해요? 아니 지능이 너무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합시다 자 빨리 보내시고 됐어 뭐야 큰거 만드는데로 시간이 걸리나 이거? 큰일 안 돼. 자 지금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러면 돈을 쓸 수밖에 없죠 자, 돈을 써서 게이지를 낮출 수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꽤 맞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는 하고 있고 여기 하고 있고 이거 해도 될것 같아요 인텔 생겼죠 자 사이드 퀘스트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돈쓸데 없니? 돈쓸 데가 없네요 여기는 어때? 하고 있구나 내비두고 일단은 대기하겠네요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캐비넷을 좀만 더 만듭시다 캐비넷을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좀지어놓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자짐 공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캐비닛을 좀만 더 지읍시다 그래 애들이좀더 많이 고용하죠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지으면 안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을 거예요 자이 정도 지어놨으면한몇 명쯤이 올수 있을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 잠깐만 벽으로 감쌉시다 여기도 할일 없으면 벽으로 감싸는게 좋을 것 같아 에헤 이러면 안되죠 음 이렇게 하고 이쪽은 메꿀게요 자 이런식으로 합시다 아무래도 이쪽에도 스트레스푸풀수 있는 걸좀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아니면 지능 수치 한번 봅시다 지능도 깎아 먹는 게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음 내비 둬야 되나? 일단 내비 둘게요 근데 애들이 많아질수록 저런 게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자이 아이 퀘스트 완료했죠 사이드 퀘스트 He's d e a 고 now, and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We've all got our pasts. We've all got a little darkness, you s You know who I am? Fine, let me show you what I can do. 자, 기다려 기다려. 그래, 그래. 얘기하고 있어. y you 잠깐만. 뭐? 핫테스트 플레이스? 이게 사람들을 매혹하는 그런 장소로 만든 건 걸까요, 아니면 뭘까까태러한 걸까요? 자 한번 싸볼게. 아니 미친. 자 인센도 빨리 잡을게요. 이거 안 되겠구만. 어디 갔어 인센도. 여기 있죠? 야 네가 잡아야 돼.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그래서 잡아. 자 잡고. 당연히 내가 이길 거야. 한복했죠자 빨리 가시고. 어디 이 자식이 안 되겠구만 이거 아니 잠깐만 이렇게 지었는데도 불이라고? 어 좀만 더짓고요자 이럴 때 돈을 써야겠죠 지금 캐비넷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금고 지어놓고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게요 됐고 컨펌 자, 미니언이 196명까지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몇번 누르면 돼요 그쵸 이렇게 누르면 되죠 자, 돈 많이 줄었어요. 자, 아무튼 인센디오 이 자식 이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자, 저번에 봤을 때 얘가 해머 쪽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 문초하며 뭔가 얻는 게 있겠죠. 자, 너네 여기 배고프니? 스마트 수치도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전기가 많으니까, 중간중간 배치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아이를 만들거예요이 아이를 만들거고 한이 정도 자리가 괜찮을 것 같고 그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 봅시다 룸타입 일단 지정할게요 자 지정하고 어, 남는 곳은 뭐 다른 걸로 메꾸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이 아이 하나 짓고 이렇게 도 지어지죠? 됐고 아 그럼 이렇게 못 쓰는구나 얘를 세우면 됐고 이 아이는 하나 흠 <웃음> 여기다 지으면 막히잖아 이게 그쵸 그러면 반대로 이쪽을 뚫으면 어때? 자, 이렇게 뚫고 이거 그냥 일반 통로로 만드는 거야. 해결됐죠? 음, 일단 이렇게 지어봅시다. 그러고 난 후에 여기도 밥 밥을 먹는 장소를 좀 만들던가 그렇게 해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 식사 장소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얘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어...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 하나? 하나 정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시도해봅시다. 시도해봐야지. 자, 밥집을 이렇게 만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짓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밥집 설정을 해줄게요. 이게 아니지.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어요. 자, 잡았어요. 신문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자, 그리고 이 아이 데려올게요. 잠깐, 이게 맞나? 풀징 네일을 쓰라고 했는데? 어, 트랩을 얘기하는 걸까요? 좀더 확인해봅시다. 이걸 사용하라고? 음, 잠깐만.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었을 텐데 음. 뭐 시킨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룸타입을 여기 다 취소시키고 자, 이쪽 라인은 원래 복도였죠 복도였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프리징 레이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고문을 시키라고 하니까 뭐 해야지 뭐자 여기다 만들고 일단 나중에 감안해서 이거 맨 앞쪽에다가 설치를 합시다 아,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죠 우잇 자 이렇게 해놓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죽진 않네요. <웃음> 그러니까 실제로 얘로 고문을 시켜야 돼요. 프리징레이 일단 기다려 봅시다. 방법이 없네요. 계속 고문 시켜가지고 비밀을 좀 캐내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뱅크를 만들 때가 왔어요. 돈 갑자기 많이 떨어지죠?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제가 한 통화 안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퀘스트 완료합시다 메인 퀘스트 이번에 쭉쭉 빼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돈 벌어야 되죠. 훗! 하고 여기도 열 시켜야 돼요. 지능이 없으니까 벨벳 보내고, 이쪽도 지능이 없으니까 벨벳을 보낼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너무 많이 찼어 여기 놀고 있니? 자, 놀고 있으면 돈 벌어야죠. 훗! 음, 됐고. 자, 완성이 됐어요. 한번 고문을 시켜 볼게요. 조금 있다가. An intruder has given us their secrets. 아직 아직 수용을 안 하는구만 자이 아이를 그러면 여기로 가야겠죠 그냥 갑시다 그리고 이 덫을 슬슬 연계시키면 될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 프리징 레이가 한기를 좀 부여해 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 다른 거랑 조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버블이랑 섞어서 할 수는 없고 아 이거는 바람 부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죠? 컨비네이션 써야 되고 음자 컨비네이션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레이저를 찍고 그 다음에 바람 있죠 바람 포이즌 다트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바람 바람 바람을 여기다 짓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 놓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찬바람에 아주 뼈가 굳어 버릴 거예요. 어, 해볼게요 아, 이런 거였구나. 우 The only thing you learn is just how hot it can get for you in here. But where there's fire, there's always 얘는 불개통인것 같아요. 그쵸? 어, 또 사라졌어? 아이고, 일단 사이드 캐스트는 하나 완료됐죠. 자, 그래서 돈이 달랑 5만 달러긴 한데. 자, 받고 다른 거 합시다. 제가 루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0만 골드 버는 거 이거 어, 시작할게요 look, I'm 잘난 척 하시네요 그죠 전혀 인상적이지 않대요 i s m y t n i o 자동안 꺼지세요 yeah I don't think so this is my turf you hear? 뭐라는 거야 이거 바라쿠다라는 녀석인데 얘는 뭔가 힘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저 녀석도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하죠 음, 여기도 좀 바꿔야겠다 자 여기도 일반 영역을 바꿀게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트랩을 설치할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레이저. 버블은 뭘까? 버블이랑 섞어서 해야 되나? 이 아이는 좀 옮겨야 될것 같고. 레이저하고 포이즌 다트. 그 다음에 선풍기. 이 핀볼은 어떻게 쓰는지 이건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땡기는 거구나 땡기는 거면 얘랑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우리는 펜을 활용합시다 펜을 활용하고 포이즌 다트하고 그 앞에 버블을 한번 세우고 그 앞에 자이언트 펜을 만들게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어봅시다 그얘들이 지능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잔데요 그쵸? 그렇지. 그잘수 있는 공간을 좀더 준비를 합시다. 아 이쪽 라인에 치친 그 공간을 만들게요. 이렇게 많이 잔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 no, 안되네요. 음 그러면 얘 없애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치워볼게요 자 아래쪽에다 는그 데이터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전기를 많이 쓸것 같아요 자 연구 쪽으로 가가지고 데이터뱅크도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좀 여러 개 찍을게요 겹쳐서 짓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찍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가 상당히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확장을 해야되는데 아래쪽은 어.. 아직도.. 아쉽기도... 그래 알고있어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해서 문제긴 한데 이거는 퀘스트를 좀 빨리 밀어야 될것 같아요 제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막히죠? 이러면 안되죠? 여기도 이게 문제죠 음.. 어찌하면 좋을까? 그 이렇게 합시다. 이쪽을 뚫고 여기를 이렇게 뚫고 음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한도가 문제는 없겠지. 자 아까 제가 불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또 여기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되죠.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합시다. 그자 이번엔 좀 멋지게 지어볼게요. 일단 노래 부르는 거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술. 술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이쪽도 그냥 저희 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짚고 끝자락에다 바카라 만들고 그리고 술을 제공합시다. 술 제공하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이걸로 만족을 할게요. 얘도 오는 거 보고 판단해 할게요. 지금 트랩이 있는데 트랩 어디야? 누구야? 어얘 걸렸죠. 이 자식이 이거 잡으러 가야 돼요. 이거 <목소리도> 다행이죠 정말? Find and kill him. What next? 야 너도 빨리 가야 돼. 그러게 빨리 잡으러 가야 돼. 자탱킹 해주시고. 자 다행이죠. 일행들 안 오나? 어디 갔어? 안 걸렸어? 설마. 이렇게 덫한테 걸안 아, 잠깐 너네 거기로 갔니? 아 이거 잡아야겠죠. 나중에 문을 이쪽에다가 설치해야 를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문을 여기다 만들고 이쪽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브 크구나 니가 네칸짜리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옮깁시다. 뭐가 문제야? 아얘 팔아야 되나? 팔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쪽은 아 그러네요. 이거 막아버려야 돼. 자, 막을게요. 이렇게 막고 얘는 일단 잡겠습니다. 걸리는 거 보고 싶긴 한데 그냥 나갈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넌 누구야? 아니죠? 세명은 잡을게요. 그리 이거 제거시켜죠 야너 우리 애들 너무 와이 죽인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돼요 빨리 보낼게요 아이씨 너무 와이 죽이죠 야 이거 진짜 얘들 너무 심한데? 지금 거의 30명 이상은 죽였죠 자 자동을 리, 그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방법이 없네 저 아래쪽에 발전소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음,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모자라죠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가운데다 지을 수 있을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좀 날리긴 한데 음 이거 해야 될것 같죠? 자 진행합시다 아까 제그 사이드 퀘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진행을 하고 전기가 18개밖에 안 남은 게좀 슬프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쪽에다가 발전기를 짓는 거예요. 일단 현재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합시다. 하고 큰거몇개 지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다 연구하고 여기 다 됐고 여기도 다 됐고 자 연구 다된것 같죠? 다 됐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구는 다 끝냈는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게 이거 퀘스트 하나만 더 하면 해금이 될지도 몰라요. 그것만 기대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덫을 만들긴 했는데 운 좋게 그 안에 침입한 에이전스2X를 잡았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될것 같죠 자이 아이 왔는데 한번 봅시다 걸린지 안걸린지 볼게요 자막 이동하고 있죠 자 한번 이동해봐 그래 그래 가자 여기는 그냥 지나칠 테고 그리고 얘 일단 여기 이동해 있을게요 아 이게 한번밖에 작동을 안하는구나 그러면 체력이 많이 줄어야 될 텐데 여러 번 작동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되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일단 잡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수용을 합시다 네, 빨리 잡을게요 자 체력이 얼마 안남았을까 금방 잡히죠 음. 순서를 바꿉시다 자또 에이전트가 등장했어요 이거 잡아야겠죠? 근데 얘 잡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하나만 더 진행하면 메이 퀘스트가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더 고급 트랩이 나올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드 퀘스트 진행 아 안돼 네. 내버려둡시다 이거 또 다른 데할 만한 데가 있나요? 여기 죠 이거는 이거 끝나면 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돈 벌면 되고 아니 기다릴게요 지금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냥 내비둬도 될것 같아. 자, 이쪽도 내비둘게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눌러놓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